사야 p u n 발라 k 발라 a l a kepala Mommy m o m m 안아간징 안아지 사야 코안아간지 빡빡 민다박 제가 부어볼란 동안 블라사르바사 인도네시아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어느정도 하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게임을 준비했어요 목소리 게임인데 이 목소리로 센스티브하게 치킨을 살리는 게임이에요 치킨! 이렇게 가는거죠 네.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크나이깐 나마사야 소 헤헤. saya punya kepala. kepala? kaki. 아. 맛수라 s a n saya punya 나 머리 있다. I have a head. d a n m a m m y m o m m m o m m m o m m Anna, Anna, n n a Anna, n n a Anna, n n a a n a Anna, n a n a n a n n a Anna, a n a a a n n a n a a k b a a n a a n n n n a a n a a n a a n a a n a a n a a n a a a a n a a n a r a Anna, a a n a a a a n 이니사...뚜이니사 뚜이니사 뚜아 이거... 뭐... 아, 미치겠네? 미치겠네? 아 미치... 어? 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 해설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사야숙가 <웃음> 사야숙가야 수까. 사야 우랑 인도네시아 기만아 사야 바사? 바구? 아기 이따 가또라기 김치 뻐르기급 뻐르기 뻐르기 아유 뻐르기 아유 뻐르기 아유 뻐르기 아얌 아얌 아얌 아얌 아유 뻐르기 스마 저 단어 노트 좀 주시겠어요? 제가 지금 사람이 긴급할 때는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 알죠? 제가 원래 진짜 찐천잔데 무레까무레까한 번만 더 보고 해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한국말. 한국말? 사야 블라르 바하사 인도네시아. 언뚝 두아블라. 기만아 도일레. <목소리> 센스팁을 좀 늘려볼게요. 진짜, 진짜 신중하게 네, 네, 네. 사약뿐이야 그걸 응. 그루 아, 그러니까 사약 사약 룰로 하다 사약 민구두반민구두반민구양 나이스 하향 스만아 아유 야? 야? 스마트! <목소리> 아짜요나 넘고싶어 어, 나 넘고싶다고 <목소리> 사야마우 뻐르기 <목소리> 스라투스 미터 <목소리> p e g g 아, 민다! 아, 끄그만 빌리지! 사이아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사야뜨만 뜨만 사야 아얌 뜨만 사야 아얌 아얌 아요 아 아유 빠르기 아유 아유아유 죽어라 그냥 그거야 <웃음> 죄니다 <웃음> <웃음> 게임 자체가 요리사가 닭을 요리하러 가는 그런 게임이네 지금 보니까 학대 <웃음> 에빨짜이나 먹으러 가는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아얌이랑 배꽃치 정리 <웃음> 우와 빙땅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하리 이 사야 수다 만족바 아양 게임 단 사야 게임 멍브리 스트레스 자디 사야 아칸 버르기 언투 박간 어 하리 이 사야 상한 누구가 나세요? 누구 돼요. 그러면 다음. 기대해주세요